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발대식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트로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있어서 바로 탑승했습니다. 드디어 경희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이라고 써있는 것 보니 경희대병원인 것 같았어요. 정말 유명한대로 경희대학교 캠퍼스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제 평화의 정당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평화의 정당이네요. 경이대도 정말 언덕이 가파른 곳이었군요. 액션캠의 와이드 앵글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웅장한 경이대의 평화의 정당 모습이 한 번에 들오죠 평화의 전당 모습은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봤던 성당들과 굉장히 인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아보니까 벨기에 브뤼젤에 있는 생미제 성당 앞 모양을 따라 한 걸로 합니다. 먼저 참가 등록을 하러 왔어요. 이제 평화의 전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조금 많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기 조금 곤란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까 받았던 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비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아나운서 팀원들이 아직 안 와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팀원들과 행사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팀의 자리는 2층의 완전 가운데 자리였어요. 재밌는 게다 처음 만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드디어 발대식이 시작됐습니다. <웃음> 오늘 발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시면서 오셨겠지만 아까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활짝 핀봄꽃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축하 퍼포먼스도 진행됐는데요. VR를 쓰고 가상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였어요. 이상의 내용을 이자리에서 <놀람> 함께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2019년 4월 13일 제 10기 카피라이터 정철 님의 강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하 공연도 봤는데요. 먼저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 형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현우 님도 축하공연으로 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신혜철님 노래도 불러주셨는데요 이때 신혜철님 노래를 불러주신 이유가 원래 하연우님이 신혜철님을 멘토로 항상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와 맞게 자신의 멘토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하연우님의 노래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꼭 찾아올게요.